안녕하세요. 어, 어 안녕하세요. 어. 어 안녕하세요. 네. 그거 뭐니? 네, 뭐야? 야, 지원사입니다. <웃음> 인사 보내세요. <웃음> 한다 네, 저는 정말로 바디스원을 아, 네, 받았습니다. 네. 니다 아, 이거 끝나 아파트가 안 되겠지. 회이입가 l e t